어신가요 어머니? 음, 저는 뭐 그냥 전설지 보러 왔는데 <웃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건우한테 이제 게스트 촬영이 처음 들어온 거가 근데 이런 데는 제가 촬영을 같이 애 촬영을 따라온니까 진짜 학부모 느낌확나는것같아 음. <웃음> <와>, 진짜 <웃음> 건우는 어땠어? 아주 재밌었어요 처음에 <웃음> 아, 네, 긴장했어 언니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언니 <웃음> 천천히 계속 마음이 바뀌더라고. <웃음> <그치? 웃음> 건우야, 아쉬운 게 남았어? 응. 응. 응. 왜? 말 제대로 잘 못했어. 말 제대로 잘 못했어 처음에? 처음에 조금 긴장됐어? 응. 근데 이제 다음에 하면. 하늘 구경하고 경치 구경하고 우아 우아 와와 너무 예쁘다 차도 안 막혀 <웃음> 아니 이제 우리가 네이버 쇼핑으로 이제 음, 갈아타야 되잖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내가 처음에 이제 뭘 몰라가지고 불로 하긴 했는데 고객센터 그거 하는 것도 불편하고 맞아 검색하고막다 여러 번 훨씬 수고가 들잖아. 그리고 우리도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하고 톡톡이라는 어. 게 있으니까 어. 일단 되게 편한데, 산뭐 상품도 다 뜨고 그 이전 내역도 다 뜨고 이전에 물어봤던 내역도 다 뜨고, 시간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어, 어. 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배송비가 되게 문제야. 그러니까 상품별로 배송비가 뭐 무료배송인 것도 있고, 어. 뭐 2500원인 거. 상단지역 이런 추가비가 없고 어떤 데는 그때도 추가비가 음. 생기고 근데 그게 설정이 안돼 그냥 모든 거 추가 안하고 그냥 그 우리가 다 부담을 하긴 하는데 음. 근데 그게 물론 지금이야 괜찮지만 음. 나중에 만약에 좀 커지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무시 못하는 부분을 음. 해보니까 알겠더라 음. 불편한 거. 이제 네이버 쇼핑으로 옮긴 어. 기념으로 이벤트를 어. 여는 걸로 어떤 이벤트들을 좋아하시나 아니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코스를 1인분씩 먹은 거잖아 음. 그럼 보통 사람들의 1인분이 이거면 우리가 딱히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거 아니야? <웃음> 뭐야 이 정도로 저렇게 나오면은 나다 먹을 수 있겠는데?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응, 음, 응. 음. 아니 엄청 배불러 엄청 배불러 처음에 우리 해물 누룽지탕이 나오잖아 음. 근데 내가 먹어본 곳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그 누룽지 바삭바삭한데 딱 섞는 순간 약간 바로 좀 사삭사삭 어어어 어, 어, 어. 겉에는 약간 살짝 누눅 촉촉해지는데 어. 안에는 아직 바삭함이 음. 남아있을 때 송이버섯도 들어가 고 아스파라거스도 있었고 음. 아스스 조금만 갔다. 송이. <웃음> 송이 향이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쫙 <웃음> 퍼지면서 정말 아니 국물이 너무 깊더라 아니 유산슬를 일단 너무 재밌는 요리잖아. 안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서 어, 언니의 철학이지. 늘 어. 음식은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식감이 어. 여러 식감이 재밌게 나야 되고 음. 그 안에 재료들의 각각의 맛도 살아 있어야 되고. 음. 네, 여기는 딱 그랬어.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음. 내 입맛 기준으로 약간 짜.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리고 <웃음> 짠 맛에 금방 혀가 익숙해지죠? 짠 맛은 금방 익숙해져. <웃음> 싱거운 맛에 익숙해진 건 오래 걸리는데. 어 진짜 왜 그럴까? <웃음> 아, 네 진짜 맛있더라고. 나 아, 유린기 와. 소스까지 약간 적셔있는 상태잖아. 어. 근데 적셔있는데도 깨물면 바삭. 되게 가벼운 바삭함. 바삭. 근데 맞아, 진짜 맞아. 바삭해. 거기 있는 그 고추도 진짜 매울 줄 알았는데 어. 고추라는 거 먹어야 되더만 그게. 그 언니가 유린기가 살짝 짜다고 생각했었잖아. 응. 나는 멘보샤. 멘보샤도 조금 짜다 어, 생각했어. 어. 새우에서 나온 새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웃음> 나 그렇게 많은 새우는 또 처음 봤어요. <웃음> 새우 폭탄? 근데 먹었는데 그 새우의 육즙이 뭔가 조금, 어? 좀 짜다. 어, 아, 바다에 좀. 어, 합격증. 그런 느낌이 있었어. 치웠을때 탱글탱글탱글탱글한 새우들이 진짜 와. 탱글했어, 새우살. 새우 새우맛하고. 아, 그거를 음. 소스에, 트러플 소스에 찍어 먹는 순간 짠맛이 느껴지지 않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마요 소스, 그죠? 크림 소스인가 뭐지? 어, 약간 트러플 어. 마요네즈, 음. 그 이런 느낌이었어. 여기는 소스. 모든 요리에 트러플, 트러플 하는 게 있더라. 계란 테이블에서도 트러플 향이 어, 느껴져요 짜장면 어, 스테이크 짜장면 고기랑 같이 짜장면만 먹었을 때는 그냥 한입 딱 들어가자마자 안에 입안이 트러플 확 느껴지면서 너무 그냥 맛있었거든? 음. 계란이랑 먹었는데 그 중식계란 알지? 음. 겉에는 약간 바삭한데 안에는 부들부들한그 음, 느낌의 어, 어, 어. 그렇게 해서 먹어서 맛있었는데 고기를 따로 먹었더니 고기가 미친거야 어, 고기 겁나 부드러워 그 고기가 진짜 부드러우면서 끝에 그 뭐지? 그 불맛! 어어 내가 좋아하는 그 불맛 어. 그게 확 느껴지면서 트러플 향도 확 나고 사람들 후기 보니까 계속 그걸 먹으러 갔는데 다 솔드아웃 돼서 그 짜장면을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아 물 행운이네 어, 그러니까. 아 마지막 우리 막파두부 나왔잖아, 배불러서 한입만 먹으려면 다여덟입 <웃음> 미친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먹었던 모든 메뉴 있잖아요 응. 그중에서 1등은 글쎄 나는 갔다와서 지금 생각 지금 당장 지금 배부른데 이중에서또 응. 그 하나 줄게 너 공짜로 줄게 먹어봐 그러면 은 누룽지탕 먹을 것 같아. 음, 음. 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 이었 맞아, 맞아. 근데 그냥 맛있는 거보다 다른 데보다 좀더 많이 맛있었어. 음... 음... 응. 전체적으로 응. 다... 나는...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부르고 어. 좀 물려 어. 게살유산스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건데... 아, 누룽지탕에 들어갈 것 같아. 어. 그 집에 다른 메뉴들도 좀 음. 궁금해 아, 나그 기억이 안 나는데... 세부에는좀더 저렴이 버전이거든 좀더싼재료더 많이 넣어서 근데, 아, 그래 오. 그래 오양장류? 아닌데 그거는 그거는 근데. 고기인데 볶음인데 그래, 어, 갑자기 생각이 안나왜 기억이 안 나냐? 오양장류 아니야 <웃음> JS가든을 검색해서 드드이한테 물어보지 음. JS가든 검색해봐. 기다려봐. 메뉴 류산슬, 양장피 아니야 정가복! 정가복! 정가복. 정가복이잖 <웃음> 정가복이야 맞아 맞아 너무 맛있지? 류산슬, 정가복 약간 이런 소스류 있지? 응 음. 이런게 난 너무 좋아 오! <웃음> 무지개를 보다니 대박 럭키! 무지개 못본지 진짜 오래됐는데.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오, 예쁘다. 진짜. 지금 무슨 일인가요? 지금 쌍무지개가 생겼어요. 아니, 무지개가 하나가 갑자기 연하게 생기더니 옆에 또 생겼어. 쌍무지개, 대박. <웃음> 와, 옆에 또 가면 또세개 있는 거예요. <웃음> 우와, 쌍무 와, <우와>, 위에도 진해졌다, <웃음> 언니. 너무 신기하다. 너무 웃기네. 저 아이파크 저기 사람들은 여기는 무지개 창문에 무지개가 어. 들어왔다 <웃음> 아 근데 불 켜서 모른다 이 사람들 저 에이. 앞에서 앞에서 봐야지 저분들은 한강 쪽 뷰로 보여 무지개 보이지 와.